영능 크기 조절 주머니? 어? 어? 맛있다. 이러면 끝났는이 <웃음> 그럼 나가겠는데? 꺼. 어. 고맙습니다. 아우, 하차는님, 하차는 너무 치고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네. 야. 아, 고맙다. 하진이 없다면? 또 없다면? 무한 용기 반지라면? 야, 이겼다. 아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?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? 한잔 남은 하수인이 이거했다 아니 얘가 지금 카드가 이 중에 두 장이 저거야. 아 진짜. 근데 이런 대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? 어떻게 알았어요? 근데? 신기하네. 나왔는데? 뭐야? 어이구... 할 거면 한1 0 0까지 키우던지 맞아 미다니까 백까지 누렀나본데 <웃음> 내가 그러 는거 같은데? 여기 떠가지고, 신 거는 사실 알고 있었어. 이거 이러면 개삭이네. 게임 끝났는데. 아 이거 아 이거 먼저 하고 했어야돼아 소스냈다. 이거 하고 일식 저거에서 암습했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. 아아 아, 너무 급했어 급했어 급했어. 마다 잘못 봤어. 분해 마법봉님 못 내주세요 빨리. 다른 카드 를 뽑습니다. 아이 무슨 다른 카드라고 야 다른 카드 나온대네. 아 아깝다 이덴만잘좀 꽂아보지 전체를 저렇게 파가면 너무 좋아 저 아직 안가봤어요 따라할 수 있냐고요? 그냥 말투 같은 거 따라할 수 있지 뭐야 이거 브라지 뭐하는 거야 좋네 나 카자쿠산 내야되는데 이제는 다블 카자쿠산인데 이제? 어 조축게 아니아냐 아니, 헬레 있어 헬레 있어 아 헬레로 내 명치 좀 때려줘 헬렐렐렐렐렐 헬레 헬레 내 명치 때려줘 제발 안돼! 한번더 그렇지 잠깐만 이건 좀 과한데요? 이러지 마세요 이 정도로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 근데 거북이 튼튼하다 어. <웃음> 잠깐만 아 뭐해 다 죽었어요 어 잠깐만 <웃음> 불하지? 아, 어... 야, 저게 나오냐? 하, <웃음> 어이가 없네.